한번 볼게요. 제목이, How will it be remembered? 해요? 예, 비동사에다가, pp, remembered, 니까, 기억되다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기억이 될까? 숭태로. It was just a normal morning. 예, normal은 special 반대. 평범한, 일상적인, 네, 뭐, usual, 이런 거예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이때 잇은 비인칭 주어, 시간을 나타는거죠 Alfred Nobel sat in his chair to read in his paper 예, 앉아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어. 신문을 보려고 While he was drinking his coffee a n headline cut his eyes 예, 보통 eyes 하는게 이제 평상, 통상적인 표현인데 예, 그 눈길을 사로잡았다 라는 표현으로 헤드라인은 신문의 그머리기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헤드라인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가능합니다. 그가 신문을 읽고 있는 동안인데 예, 접속사 필요 없고 치고요. 주어를 봤더니 여기는 해동안이 주어고 여기는 시가 주어 주어가 다르니까 시는 못 주고 예, 여기서 being drinking 또는 비 동사의 생략이 돼서 drinking is coffee 할수 있어요. So he drinking is coffee 할수 있어요. 분사 구문으로. 예, 어쨌든 신문 어, 커피를 마시면서. 시, 마시고 있을때 네, 머릿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뭘까요? 음, the merchant of death, Alfred Nobel is dead. 네, the merchant of death, 죽음의 상인, 콤마는 동격이에요. 이 상인이 Alfred Nobel인데,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동격인데, is d e a t 사망. 이런 얘기죠. What? 뭐라고? What s this? 노벨이 지금 시험, 신문을 보고 있는데 노벨이 어, 죽었다고 돼있어 Reading the article, he dropped his cup in surprise. His cup is spilled all over his clothes and desk. But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the newspaper. Yeah, reading 신문을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읽다가 그는 컵을 놀라서 떨어졌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에즈나 when 한 다음에 he read 해도 되고 was reading 할 수도 있어요. he read 과거니까 여기가 어 과거니까 같이 과거로 하든가 진행형이었다면 was reading도 가능합니다. 그러은 기사를 읽다가 컵을 놀라서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느겠어요 커피가 spilled all over his clothes. 온 옷을 다 적시 옷과 책상 위로 쏟아졌고 그렇지만 왜쏟아졌으니까 정신이 굴러 가야되는데 지금 너무 놀라서 그의 눈을 신문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테이크 예, 어프는 옷을 벗다 모자를 벗다 신발 벗다도 있고요 이륙하다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디에서 떨어뜨리다가 되는 거예요 눈을 신문에서 뗄 수가 없었어요 예,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림을 보면 계속 이어서 article 뭐였을까 article 기사 article was about his own death it said nobel had died in france from a heart attack article was about 그 자신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 it said 여기서 is은 신문이고 기사고요 신문이 said 말했다 라는 의미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져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대요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 예 신문에 쓰여진 거하고 노벨이 죽었다라는 시제가 지금 여기 대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로 그래서 이미 죽은 뒤에 기사가 난 거니까 이제 사, 사실이라면 그렇게 된 거죠. 시, 시간 순서가 그래서 노벨이 프랑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예, Heart a Attack. 은 공격인데 이건 심장마비입니다. Oh my g o o d 이건 이제 감탄사로 세상에 Am I dead? 내가 죽었다고. Catching his breath. d o u b l e c a p t reading. 예, 그의 숨을 캐치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건데 숨을 멎게 음, 하면서 그러니까 숨을 죽이며 이런 얘기죠. 숨을 죽이며 예, 여기도 as he cut his breath. 이렇게 접속사 절로 바꿀 수 있겠어. 요 숨을 죽이면 노벨은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k e e p i n g s o o n h e b e c a m e e v e n more shocked. 곧 그는 자, b e c a m e 뭐 하게 됐냐면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기 e v e n more. s h o c k e d 니까더 충격을 받게 되었어. 훨씬 더 Even 은 e v e n s t i e l v e r a l o r m o c h more. Even more. Even m 예, 원급은 very quite as is so 이런 애들이 수식을 하고요. 비교급은 even m u c h o a r still far 이런 애들이 수식을 합니다. 예, 모월 샥트, 원래 모월 샥트가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even, 훨씬 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The article described him as the inventor of dynamite and other dangerous objects for war. article은 described에 예, 묘사했다 as describe a as b a를 b라고 묘사했다 즉 글을 inventor of dynamite 그리고 other dangerous subject for war 라고 묘사한 거죠 첫 번째는 다이 n a m i 의 발명가죠 그리고 다른 위험한 물체들을 발명한 발명가 예, 잠깐만 여기 엔딩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네 예, 전쟁에 쓰이는 전쟁을 위한 다른 물체들과 다이너마이트 발명가로 알려져 있, 발명가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는 엔드를 다시 접하면 as the inventor over dynamite another dangerous subject for war.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와 다른 전쟁에 쓰이는 위험한 물체들의 인벤터로 묘사했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잘 알아두면 좋겠네. 뭐 내용까지도 왜더 충격을 받았지? 다이너마이트 발명가까지는 괜찮겠는데 예, 위험한 물체를 발명했다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인식이 되었구나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겠죠. 원치 않은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네, 위험한 물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어떤 뉘앙스가 있네요 It said 역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That he had become rich from the death's of the others 자, 이어서 이렇게 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대요 become rich from the death's of a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부자가 됐다 왜? 전쟁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서 쓰는 거야? 폭파물이니까 전쟁에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명을 전쟁하뭐 발명한 건 아니었겠지만. 다른 사람, 사, 타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이그 couldn't b e l i e 자기 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는 문장 어디에 위치하는지 봐두고 I was true. 자, 뭐가 사실이야? That e yeah. a dynamo was one of his many inventions. 자, 여기 one of 유명한애 나왔죠? 뭐뭐 중에 하나. 그 많은 발명품들 중에 하나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에, yeah. But 하지만 he never imagined 상상도 못 했어요. t yeah. 라고 The world would think of him as a merchant of death. Yeah. 여기도 역시 think of A as B. 우영 식처럼 쓰이는거죠. a를 b라고. A, A 저 얘가 목적하고 얘가 목적 보호처럼 느껴지는거죠. 이게. 그를 네, 어, 죽음의 상인이라고여길이라고 생각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but you never imagined that 상상도 못했다. 네, 여기는 우드가 된 것은 예, l 은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일 때위이고요 지금 과거 속에 미래라서 우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헤드비컴 음, 하고 여기 Z, 과거, 시제가 그 예, 여기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기사가 쓰여졌는데 이미 부자가 된 거가 먼저였기 때문에 네, 보기까지 먼저 정리해두세요. 내용과 또 업법과 시제 여러가지 것들